말반네 또 아침 먹고 땡 집을 낯서려는데 말반네 또 아... 그런 식으로 말반네 또 아침 먹고 땡 집을 낯서려는데 계속 저 노래만 부르네 나만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며 음, 저러다 진짜 똥밟지 야! 왜? 어? 왜? <웃음> 누가 너랑 반모한는데 아니요, 왜요 누나? 응. 너 저번에 천국급식 갔었지? 아 네, 천국급식 갔었어요. 거기서 뭐 먹었어? 맛있는 거 먹었냐? 거기서 핫도그랑 초코비랑 수박이랑 젤리랑 응. 맛있는 것도 먹었네. 누나도 천국급식 가봤어요? 아니, 음. 내꿈에 어. 착한 일열번 하면 천국국식 데려가 주겠다서 착한 일좀 하려고 <웃음> 축하드립니다. 뭐라고? 아 아니 제 의미는 천국에 가게 되면 경축 드린다, 축하 드린다 이런 축하의 의미로 말씀드리건데 약간 오해가 있으셨나 보. 아, 짜증나. 아, 아니지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아침 먹고 땡또저 노래를 불러 짜증나 <놀람> 낯가리 <낯간이> 중독되겠네 <놀람> <놀람> 저러다 진짜 똥밟지 아 진짜 똥밟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진짜 똥이야. 아! 오래 들어서 제일 웃기다 아! 아! 아 깜짝. 간 떨어질 뻔했네. 아 깜짝이야. 아 꿈이었잖아. 뭐야 떨어지는 꿈 꿨어? 우리 리온이 키크려나 보네? 아니 아니 그런 꿈 아니고 떨어지는 꿈 아니야? 그럼 무슨 꿈을 꿨길래 그렇게 놀래서 깨? 엄마 나 똥밟은 꿈 꿨어. 왜 들어? 똥 밟는 꿈? 에이, 너무 생생한데. 어후. 야, 그런 꿈 좋은 거야. 똥밟은 꿈이 좋은 거야? 예, 네, 얼마나 좋은 건데? 야, 너 복권 당첨된다. 그렇게 좋은 꿈이야? 야, 리오나, 그꿈 엄마한테 팔아라. 엄마가 오늘 복권 사올게. 최지사님, 복권이라뇨 열심히 일안 하고 일확천금을 노리면 거짓골을 면하지 못한다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어? 얘는 우리 아들 똑똑하네. 야, 엄마한테 꿈 팔아. 어, 네 고객님, 그럼 꿈잘 사용하시고요. 다음에도 종종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 그꿈 엄마한테 그럼 판거나, 아, 복권 사러 가야지. 집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화려하네살이너를 감싸내 나만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며 저러다 진짜 똥밟지 야! 왜? 왜? 누가 너랑 반모한데? 아니요 왜요 누나 이 장면 어디서 봤는데? 너 저번에 천국급식 갔었지? 아네 천국급식 갔었어요 거기서 뭐 먹었어? 맛있는 거 먹었냐? 거기서 핫도그랑 초코비랑 수박이랑 젤리랑 <웃음> 맛있는 것도 먹었네 오 맞다 이거 꿈에 나온 거야 설마? 누나도 천국급식 가보셨어요? 아니 내 꿈에 착한 일 10번 하면 천국 급식 데려가 주겠다서 착한 일좀 하려고 축하드립니다 뭐라고? 아, 아니 아제 의미는 천국에 가게 되면 경축 드린다 축하드린다 이런 축하의 의미로 말씀드리건데 약간 오해가 있으셨나 보 아, 짜증나 아, 아니지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어차피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화려한 햇살이 나를 감싸네 나만 바라보는 시선또저 노래를 불러 짜증나 낯가리 중독되겠네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 똥 밟는 건데 노래를 멈춰야 되는데 중독돼서 멈출 수가 없어 이러다가 똥 밟는 거라고 아 저기 똥이 아이, 누가 이 노래랑 춤을 어? 제발 멈춰줘. 아, 저주에 걸린 것 같아. 힘 <웃음> 아, 결국 똥을 밟아 버렸다. <웃음> 아 진짜 똥 밟았어. 내가 그럴 줄알았다 <웃음> 결국 똥을 밟아야 끝나는 저주에 걸린 건가? 약간 공포야... 들어서 체르기다 <웃음> 어, 네. 어네네네 네. 네. 아우 오늘은 하늘도 막네참 <웃음> 어, 복권 당첨되기 딱 좋은 날이네. 한번 긁어볼까? 아유. 얼마짜리까? 음, 이게 뭐야? 어? 꽝이야? 이게 음, 뭐야? 꽝이잖아? 아, 아우, 아우, 이게? 아유, 아우, 아 아우, 진짜. 아우, 이게 뭐야? 아유, 뭐야 또. 저 노래가 왜또 들려? 발받는데 또... 발받는데 또... 발받는데 또... <웃음> 또... 얘는 우리 아들 똑똑하네. 야, 엄마한테 꿈 팔아. 오, 네 고객님, 그럼 꿈잘 사용하시고요. 다음에도 종종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그래 그꿈 엄마한테 그럼 판 거다? 아 복권 사러 가야지 복권 사러 가야지 아까 그꿈 그 복권이 당첨되는 꿈이 아니라 실제로 똥을 밟게 되는 거주잖아